지난 10일 부설주차장 운영보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한장로교회가 부설주차장을 개방기로 했습니다. 부평구가 지난 7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감사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2월 셋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원도심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내 주한장로교회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키로 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영노상주차장과 굴포천재생사업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폐지가 연이어 진행되며 주차장 부족이 가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장로교회의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차 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장로교회는 부설주차장의 차량번호 인식기, CCTV 등 주차시설을 자비로 개선하고 300면 모두를 개방키로해 관내 교회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주차장은 지난 10일부터 개방됐으며 이용 등록 신청은 주한장로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설 주차장 운영 보전금 지원 사업은 부평구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종교시설이나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5명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운영보전금을 지급하는 저비용 주차장 확보사업의 일환인데요. 그동안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건축물 관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개소 488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7일 22개동 주민자치회 감사와 동자치지원관을 대상으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감사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감사 실무교육은 올해 전동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첫 주민자치회 감사를 대비해 진행됐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민자치회 감사의 역할 및 방향성, 감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제 감사 업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타 지자체 감사 사례를 토대로 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여 평소에 어려웠던 부분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부평구는 올해 주민자치회 전동전환과 동시에 지난 10월 6일자로 22개 동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총 98개, 6억 4천만 원의 예산의 마을 사업을 확정하는 등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 사업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의제별 마을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의 주민자치회 감사 또한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군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투명하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며 항상 부평구 주민자치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산일동은 지난 8일 전입주민과 노인, 외국인 등 동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지도를 제작해 비치 배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입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빠르게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8일 유기농 샐러드 및 샌드위치 전문점인 아메리칸 트레이가 부평구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샌드위치 및 주스 876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는 지난 8일 부평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백미 3로 k g 을 기탁받았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2022년 봄편 부평구 공감 글판 문안을 공모합니다. 오는 1월 7일까지 따뜻하고 희망찬 봄과 어울리며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글귀를 기다립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인 3편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는 부평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부평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을 이끌어 나갈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며 오는 2022년 1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혹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련관 자치조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과 각종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나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서 어둠이 일찍 내려앉아 아쉬운 분들 혹시 계신가요? 부평구에는 12월의 시작을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굴포 빛누리인데요 굴포 빛누리는 기후변화 체험관 내에 위치한 갈산 유수지에 조성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 쉽게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LED 조명으로 디자인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야간 포토존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형형색색의 빛으로 부평구의 밤을 빛내는 굴포 빛누리는 매일 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있고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 소식지, 부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